사옥에 가면 저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된다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웃음> 맞아요. 쿠팡 영상이에요. 가끔 코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루돌프 마냥 빨개져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코팩이 그걸 고쳐줬어요. 진짜 이거 여드름 나는 사람 한번꼭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짜자잔 어머 뭐가 이렇게 날라다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찾아낸 꿀템이고 그 매트 쓰고 나서 한 번도 층간소음 민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꿀템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보입니다 안녕 저 오늘 옷 보이세요 여러분? 제옷 색깔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도대체 무슨 영상을 찍을지 네. 뭐라고요? 맞아요 쿠팡 영상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쿠팡 사옥에 가면 저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된다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쿠팡 중독자예요. 다 솔직히 개꿀템밖에 없어요. 삶의 질을 확 올려버릴 수 있는 꿀템들을 잘 찾아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공유할 거예요. 뷰티템부터 다이어터템 그리고 운동템, 생활 꿀템까지 제가 제대로 추천을 해볼게요. 다제 돈, 제산 직접 구매했습니다. 그럼 뷰티템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뷰티템 첫 번째로 일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우즈 팩이고요 이렇게 한 세트로 다섯 매가 들어가 있고 안에 이렇게 검정 면봉까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팩이 왜 좋냐고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제가 정말 온갖 코팩을 다 섭렵해 본 사람이에요 코에 쪽? 조금만 피지가 올라와도 부들부들 거리면서 못 참아요. 뽑아야지 직성이 풀려서 정말 모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봤던 미우들은 알 텐데 가끔 코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루돌프 마냥 빨개져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코를 뜯어가지고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바로 이 코팩이 그걸 고쳐줬어요. 이 코팩이요. 뜯어내는 코팩이 아니에요. 1번, 2번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1번을 뜯어내면 약간 실리콘처럼 야들야들한 딱 붙일 수 있는 조그만 팩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세안 후에 얼굴에 물기가 없는 상태로 코에 샤르 붙여줍니다. 아주 찰싹 달라붙거든요.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패드를 냅둬주세요. 이제 15분 후에 떼잖아요. 그러면 피지가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나와있는 피지도 있고 정말 뿔어있는 피지가 있어요. 동봉되어 있는 이 검정색깔 면봉으로 쓱 닦아주면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번 해줘도 아주 추수감사절 마냥 제대로 된 수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블랙헤드러들은 당장 주목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뜯어내는 코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에 상처 줄 일도 없고 모공을 늘어뜨릴 일도 없고 정말 자연스럽게 코피지 나오게 해주는 그런 코팩이라서 이거는 진짜 진짜 제가 강추하는 뷰티템이에요. 뿌러나오는 코팩 많이 만나봤는데 얘만큼 많이 나온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광고로 만났던 템이지만 더 좋은 코팩을 만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추천할 그런 템입니다. 아 그리고 이 2번은 뭐냐면 그냥 이제 코피지 우리 다 닦아주고 진정해주는 팩이에요. 코피지 닦아내면 모공이 뻥 뚫려 있잖아요. 아주 왕피지를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이 그냥 쏙 뺏어가. 내 생체 아이템을. 이 모공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빨갛게올라오고막 늘어나려고 난리나 있어 <웃음> 씩씩거리면서 나 이제 늘어날 거야. 더 많은 피지 내보낼 거야. 너내 피지 이제 뺏어가지 마. 할때 알았어 화내지 마 하고 모공을 달래줄 수 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2번 넘어갈까요? 이번엔 요거예요 페이스 팩토리 괄사구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제품이죠. 이게 왜 좋냐면 총 5면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하트존, 그리고 여기 넓은 유존, 그리고 돌기존, 그리고 여기 앞면. 뭐 이렇게 쇄골이나 배쪽 풀어주기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를 사용해서 몸을 다 조져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괄사고요. 저는 얘를 정말 정말 달고 살아요. 제가 한번 경락의 맛을 보고 제 윤곽 수술했잖아요. 윤곽 수술에 남아있던 잠붓기까지싹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나서 헉! 경락을 계속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경락이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좀 가격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감당하기에는 내가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데 괄사가 요즘 정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걸 만나고 나서는 좀경락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경락을 해보고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집에서도 제가 할수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제 턱 라인 끌어주면서 마사지해주기 좋고 볼전체 이렇게 끌면서 리프팅해주기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하트존은 광대 이렇게 조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기 같은 건요. 막 여기 뭉친 데 있죠? 승모근 막 이런 데. 그리고 막 겨드랑이 같은 데. 겨드랑이가 여러분 쓰레기통이에요. 여기에 뿌어있으면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눌러서 이렇게 막 자극해줘야지 림프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싹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요런데 팔뚝 안쪽. 요 팔뚝 안쪽 쓸어주셔야지 노폐물 내려가서 팔이 얇아져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발사입니다. 진짜 쓰기 좋아요. 이거 이거. 여기 부분도 좋아. 여기는 또목 이렇게 뒤를 조져줄 수 있어. 여러분 목뒤풀어야지 얼굴 작아지는 거 아세요? 저도 경락 다니면서 알았어요. 목 근육을 잘 풀어놔야지 얼굴도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TV보면서 막 조지시면 돼요. 하나 꼭 가지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뷰티템, 더마비. 이거 바디로션이에요, 바디로션. 제 딸부터 저희 엄마, 아빠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쓰고 있는 바디로션이에요. 왜이 바디로션을 쓰냐? 제가 솔직히 집에 뭐 되게 비싼 백화점 브랜드 바디로션도 있고 막 여러 선물받았던 바디로션 많은데 이걸 쓰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와 이거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템 되게 저렴한 가격인데 몸의 보습력이 진짜 대단해요 제가 엉덩이 뒤쪽이랑 막 허벅지 안쪽에 건선이 심해요 임신했을 때도 살찌는 거에 비해 튼살이 엄청 생긴 케이스고 평소에도 막 특히 겨울에 간지러워서 막 긁어요 건조된 명태 마냥 아주 그냥 수분감이 없는 피부인데 얘가 그냥 그거를 참... 보습을 해주는 로션입니다. 제가 써봤던 바디 로션 중에 제일 가격 대비 보습력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일단 끈적임이 없어요. 제 딸도 살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라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선크림 바르는 것도 막 싫어하는데 얘는 바르거든요. 옛날엔 아토피를 알았을 정도의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션이 딱 순하면서 이렇게 고보습으로 보습해주니까 건선 많이 나아졌거든요. 얘가 진짜 성분도 좋고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해주는 에멜리 성분 들어가있고 뭐 이런 아주 좋은 로션입니다 이건 바디로션? 집에 쟁여놓고 특히 이제 겨울이니까 마구마구 마구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위생템으로 가볼게요 생활 위생템 진짜 이거 여드름 나는 사람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짜자자 어머 뭐가 이렇게 날라다냐? 당장 제 여기 침대에서 꺼낸 제 정말 필수템인데 코 자요 뽑아쓰는 숙면 패드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혁명이에요 혁명 내가 이 사업할 걸 그랬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베개 깔고 자는 거예요 이게 베개가 있잖아요 저는 여드름이 나서 항상 깨끗한 수건을 깔고 잤단 말이에요 이 베개 커버 사실 여러분 더러워져도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빨기 솔직히 사실상 안 빨잖아요 안 빠는 거다 알아요 미우들 진짜 빠는 척하지 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한창 피부가 난리가 났을 때이 베개 커버가 정말 피부 모낭염 원인 여드름 발병 원인 유명한 기사 있잖아요 만물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진짜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베개 커버가 정말 더럽대요 막 각질 떨어지고 침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자마자 항상 깨끗한 수건을 깔고 잤거든요? 근데 사실 수건도 그것도 언제 다 빨아요? 근데 이게 딱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수건 대용으로 베개에 이렇게 깔고 자는 향면템입니다. 한쪽은 좀 돌기가 나있어요 그래서 베개에 착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한쪽은 완전 매끈거리고 진짜 누가 이걸 생각해냈을까 이분 분명히 트러블 많은 분일거야 그래서 나처럼 항상 베개에 뭘 깔고 자다가 이제 귀찮아서 안되겠는거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했나봐요 이사장님이 내가 이 사업 할걸 그랬어 이게 게다가 여러분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요 100% 대나무 섬유라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특히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숙박업소 베개에 쓰기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한두개 챙겨가가지고 쓰면 돼요. 음, 이거 진짜 좋아요. 두 번째 마법의 귀세정제. 라라라란. 이게 왜 개꿀 위생템이냐면요. 혹시 샤워하고 물기 젖은 귀 그대로 비지 긁어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전데요. 저한테 뗄래야 뗄수 없는 큰 나쁜 버릇 중 하나였거든요. 이게 물에 젖은 채로 귀를 파는 건중이염을 유발을 한대요 귀 건강에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귀 세정제가 그 느낌을 내게 해줄 수 있는 템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귀 세정제 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면봉을 같이 줘요. 그냥 세수하고 나서 아니면 평소에 그냥 귀가 간지러울 때 얘를 그냥 하나 뜯어가지고 여기다 면봉을 담가가지고 그냥 귀를 후비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귀 후비는 것만큼이나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을 재현한 똑띠 위생템이에요. 귀가 아주 깨끗이 청소되고요. 젖은 면으로 닦아주다가 깨끗한 면으로 돌려서 한번 쓱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귀 세정템입니다. 이거 진짜 추천해요. 자 이제 생활 꿀템 나가볼게요 여러분. 생활 꿀템 스타트업! 이거는 침구 청소기거든요. 집이 복층인데 밑에 청소기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 귀찬러 제이미는 굳이 1층에서 청소기를 낑낑대고 저 높은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를 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지가 그냥 카스텔르마냥 수북한지 가지고 제 이미지에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작한 먼지들이 정말 거슬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내 몸뚱아리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미니 청소기를 사자 보니까 침대 청소기가 있는 거예요 허, 이거는 프로 귀천러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그리고 위생 철저히 지키시는 우리 깔끔히 미우들한테도 왕추천하는 생활템입니다 침대를 그냥 싹싹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침대 머리카락 막 떨어진 각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빨아들이고 사실 전 러그에도 쓰거든요. 러그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이거는 추천할게요. 다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생활 꿀템 두 번째 이거는 보풀 제거기입니다. 겨울에 니트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털이 많이 묻거든요. 특히 막 검정 코트에 강아지 털이 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일일이 다 테이프로 떼내기엔 제체력까지 제 정신머리, 멘탈이 견디지 못해요. 너무 열이 받거든요. 제 승질머리 급한 제 멘탈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찾아낸 꿀템이고 이거는 사실 많이들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테이프보다 먼지도 훨씬 잘 떼지고 붙어있는 까슬까슬한 면이 보풀이랑 먼지를 진짜 한 번에 샥 제거를 해주는 템입니다. 그냥 이거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도 쓱 해줄 수 있어요. 여러모로 쓸모있는 템이에요. 네 번째로 무선줄넘기입니다. 대나무 <목소리> 헬리콥터! <목소리> <목소리>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나가가지고 줄넘기를 할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나름 집에 운동기구를 좀 쟁여놨어요 이게 그중 하나인데 이게 정말 집에서 하기 좋은 템입니다 전원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시간이랑 내가 몇번 돌렸는지 이런게다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뛰면서 돌리면 일일이 세지 않아도 이 무선 줄넘기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사실상 꼼수부리지 않고 정석대로 줄넘기 하듯이 뛰기만 하면 줄넘기랑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선이 길고 말고 차이지 이 줄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어서 좀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택 사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빌라나 뭐 아파트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두꺼운 매트를 깔고 거기서 점프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냥 맨바닥에 하시면 민폐덩어리의 마스코트 아이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에 제가 쓴 엄청 두꺼운 매트까지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 두꺼운 매트도 운동하는 분들한테 진짜 최고입니다. 그 매트 쓰고 나서 한 번도 층간소음 민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온이 놀 때도 그거 쓰게 해요. 진짜. 최고. 마지막 생활 꿀템이에요. 여러분 택배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템인데 요 앞에는 칼이 달려있고요. 그래서 택배를 커팅할 수 있겠죠? 뒤에는 뭐가 달렸냐면 잉크가 달려있는데 이 잉크가 뭔지 아세요? 안에 액이 들어있어서 약간 흔들어줘야 돼요. 이거 다 택배 스티커 떼셔야 되는 거 알죠? 요즘 범죄에 되게 악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상한 놈들이 내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워주면 잉크가 지워져요. 이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템입니다. 이거 봐. 더 사라진 거보이죠 이게 점점 서서히 사라진다니까요? 현관문 쪽에 놓고 택배 오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꺼내고 지우고 꺼내고 지우고 할수 있게 앞에다 두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먹을 거 나옵니다. 사실 먹을 건데 다 다이어트템이에요.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템들이고요. 먼저 2년 넘게 저희 집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당들 소개해드릴게요. 마이노멀 키토알룰로 스고 요거 설탕 대신 스테비아예요. 말 그대로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당이에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데 빵 칼로리입니다. 빵 칼로리. 대신 얘가 설탕보다 10배 더 달아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설탕보단잘안 녹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녹으니까 내 건강을 파괴하는 이 설탕놈보다는 훨씬 스테비아가 낫겠죠? 저는 그릭요거트에도 살살살 뿌려 먹고 단거 땡길 때도 그냥 식빵 위에 뿌려 먹고 이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룰로스 시럽인데 물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엿 들어가는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얘를 엄청 많이 사용할 땐 사실 저희 집에 커피 머신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따르고 넣는 시럽 대체로 얘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달달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도 설탕에 비하면 잽잽이죠. 세 발의 피예요. 100g당 8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는 코코틴 밀크.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는 초코볼인데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139칼로리밖에 안 되고 에이 이게 뭐 적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몰티저스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몰티저스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칼로리 적은 초코볼인 거예요 탄수화물이 고작 3%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은 16%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간식이라서 그런지 포화지방이 20% 예요 지방이 13% 초코볼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입이 막 터질라 할때입 터진 방지용으로 간식으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뭐 사실 진짜 몰티저스에 비하면 맛이 없을 수 있겠지만 유저터 입장으로서는 이게 뭐 천국의 맛이죠 저는 이거 요만하니까 그릭요거트나 요거트에 뿌려서 먹는 것 같아요 한글 뚝딱이야 밥도둑이 아니라 그릭요거트 도둑 이렇게 해서 제 모든 쿠팡 꿀템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에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제가 실제로 진짜 구매를 해서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많이 자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템들을 보여드린 거라 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같이 구매하셔도 저 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에이 제이니 뽀가 추천해 줬는데 이게 뭐야? 에이 돈벌었어이 쓰기 테! 태... 하고 갖다 버릴 일은 정말 없는 템들이니까 모두 우리 미우들 한번 삶의 질을 올리고 싶다면 더보기란 보시고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정말 도움이 됐다. 내가 이 중에서 딱 하나라도 끌렸다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미우들 안녕 안녕